부평구가 2022년 지역복지 민관합동 성과 보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7일 갈산이동 동행정복지센터 옥상에서 나눔옥상텃밭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구청 아나운서 심혜인입니다.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 12월 첫째 주 부평뉴스입니다. 이웃을 돌보고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들이 있기에 우리 부평구는 따뜻한 지역사회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부평구 지역복지를 위해 앞장선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해 성과를 나누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부평구는 최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지역복지 민관합동 성과보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성과보고대회에는 차준택 구청장을 비롯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등총 2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주요 행사로는 동지역복지를 위해 헌신한 지역복지유공자 22명, 동통합사례관리우수자 5명, 지역복지우수기관 5개 등 올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 등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힘들었던 지난해와 달리 주민과 지역복지기관 종사자들이 함께 모여 풍성한 보고대회가 진행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차준태 구청장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토대로 고독사 없는 부평구가 될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지역에 나눔의 싹이 피어났습니다. 지난 17일 수확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갈산이동 동행정복지센터 옥상에 나눔 옥상텃밭이 만들어졌습니다. 나눔 옥상 텃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2022년도 도시농업공간조성사업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옥상에는 상자형 텃밭과 휴게시설, 미니 힐링정원을 조성해 누수, 누전, 미관저해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텃밭은 갈산이동 주민자치회 및각 자생단체가 관리 운영할 계획이며 수확한 작물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차준택 구청장은 나눔 옥상 텃밭이 앞으로 주민을 위한 나눔과 소통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지난 19일 개관 11주년을 기념해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거운 연탄을 힘차게 짊어지고 어려운 가정에 배달을 실시한 건데요. 행복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청소년들, 청소년들 덕에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 따뜻해졌네요. 부평구 10정일동 통장자유회는 지난 22일 복지사각지대 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치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산곡십정, 좀돌이봉사단 회원들과 함께 무려 천포기의 김장을 했는데요. 직접 담근 김치로 겨울에 조금이나마 풍요로운 식사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12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부평구 부평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2일 부평구 어르신들과 함께 찹쌀파이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소규모 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홀몸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을 완화하고자 기획됐는데요. 어르신들은 찹쌀파이 만들기를 통해 삶의 활력소를 되찾고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부평구는 12월 말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023년 책읽는 부평 대표도서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책읽는 부평의 대표도서로 선정되면 독서 릴레이와 작가와의 만남, 북콘서트 등 다양한 독서문화운동이 진행됩니다. 2023년 함께 읽을 대표도서 후보군는 긴긴밤, 튜브,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 이상 총 3권입니다. 온라인 투표는 부평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총 90명에게 도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읽는 부평으로 문의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해 11월 21일부터 1개월간 이가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운영합니다. 18세 이상 국민 중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마지막 접종, 또는 감염 이후 120일 경과 한자는 누구나 원하는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집중접종기간에는 접종의료기관의 지정요일제를 폐지하고 사전예약 없이도 내원하면 언제든 계량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붉은 악마의 기운이 솟아나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6강 진출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최선을 다해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길 기원합니다. 늦은 밤 경기가 진행되는 만큼 새벽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응원해야겠네요. 대한민국 선수들 화이팅!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